네. 기본서 밑줄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아, 기본서 284페이지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아, 이번 영상은 특별히 이 영상 프레임을 60프레임으로 잡아서 조금 더 부드러운 영상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284페이지. 예, 기대 많이 되시죠? 자, 신청에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등기 신청서에 관련된 서류들이죠. 이런 서류들이 많이 필요하다. 예, 그 중에 첫 번째가 신청 정보라고 합니다. 등기를 신청하려면 신청서 써야 되잖아요. 자, 이 신청서는 건당 하나씩이에요. 그죠? 건당 하나씩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자, 다만 일괄 신청할 때가 있어요.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하고 또 관할이 동일합니다. 이세 가지가 동일할 때는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정리해놨죠? 여러 개 관할이 동일하고 등기 목적과 원인이 동일할 때인데 어, 구체적인 예로 요거 하나는 좀 봐놓으셔야 되겠어요. 같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그랬죠? 자,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 설정을 할 때, 자, 이럴 때한 건의 신청 정도로 신청할 수 있다는 라 거죠. 다만 이때 조건은 관할 등기소가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한 건으로 할수 없다. 아, 할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29에 나온 거죠. 이것만 가지고 착각하도록 이제 함정을 판 겁니다. 관할 등기소까지 동일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좀해 놓으세요. 자, 신청 정보에 꼭 쓰는 게 필요적 정보상이라고 하는데, 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필요적 정보상에 부동산 표시, 토지는 소지지면이죠. 소지지면 이런 거 건물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 그리고 건물의 종류 구조 그리고 면적 같은 거 있죠. 면적 이렇게 해서 소지 종구면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구분 건물 같은 경우에는 구분 건물도 또 건물이니까 똑같이 종구면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지권에 대한 얘기를 꼭 하게 돼있어야죠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 표시 바로 대지권의 표시도 써줘야 됩니다. 아파트 등기 신청할 때그 아파트 전유부분과 대지 지분을 같이 써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성명 주소 등록번호 사람에 대한 얘기가 2 3 4에 나와 있죠 그래서 성명 명 주소 주번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법인의 경우에 대표자도 같이 신청에습니다 물론 등기부에는 안 들어갑니다 대리인도 신청서에는 이름과 주소를 쓰는데 얘네들은 이제 등기부에는 기록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음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같이 써야죠. 몇 년도 몇 월일씩 매매 등기 목적 이런 거 쓰는 겁니다. 다음 등기 필정보는 꼭 공동신청의 경우와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신청 이두 가지 경우에 한정해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는 지금 신청서에 써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공동신청의 의무자와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의무자가 등기 신청서 쓸때 이렇게 신청서 뒷면에 쓴다라는 이런, 이런 의미입니다. 등기서, 무슨 등기서, 신청, 연월일 이렇게 쓰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자 신청서에 꼭 쓰는 건데 그게 자, 뒷장에 딱 넘기면 이렇게 등기신청서 작성례가 있어요. 보시면 방금 말씀드릴 것처럼 대주권의 표시 같은 것도 나와 있고요. 매매니까 거래가액 같은 나옵니다. 등기원인과 연월일 그리고 등기 목적 어, 등기권리자, 의무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게 신청서 안면이고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대로 등기필정보 있잖아요. 이거는 등기 의무자 겁니다. 등기 의무자 등기필 정보가 이렇게 인련 번호와 비밀 번호 바로 의무자인 박철수. 자, 여기 박철수 있었죠? 박철수가 의무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보유하고 있었던 비밀 번호를 갖다가 이렇게 일련번호와 비밀 번호 써야 되는데 이 박철수 씨는 언제 받았냐 그러면 특정 넘겨 볼까요? 여기 보시면 박철수 씨가 예전에는 권리자였던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그때 받아 놓은 요 인련 번호 비밀 번호. 자, 비밀 번호가 50개 있는데 그 중에 지금 40번째 비밀번호 있죠 제2개예 요기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철수 씨가 권리 자일때 받은 거를 지금 의무자가 되어서 지금 김영희 씨한테 넘기면서 그 등기 신청서에 다가 그 비밀번호 40번째 657 이죠 요거를 지금 기입해서 등기소에 제공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저거 보시면 657 있잖아요 그렇죠 요 등기 필정 보기 이제 중요하겠죠 경우에 따라서 이걸 안 만들어 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단순 완료 통지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견본을 간단하게 살펴봐 드렸어요 자 다음 등기 원인 증명 정보라고 이건 이제 보통 계약서인데 그 예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여기 나온 대로 이제 매매 계약서 같은 거뭐 예약서 라든가 만약에 이제 소송을 했다 그럼 판결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 증명 정보입니다 요즘은 뭐 유언증서나 상속증명, 상속재산분할의 비서 이런 것들도 이제 원인증서로 포함시켜줍니다. 이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 거의 안나왔고요 보시면, 거민.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요때는 이제 거민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판결을 받았을 때도, 어, 거민받은 판결서가 등기소에 제출이 돼야 된다는 거. 이게 다 함정이죠. 판결받았는데 거민받는 다걸좀 생소하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다음 예, 받지 말아야 된받 받아야 되는 경우는 이제 여기 판결서 들어 있잖아요, 그죠? 예, 각종 계약서로 이전 등이 할 때고요. 필요 없는 경우는 계약이 아닌 것들에요. 이 수용 상속 경매 이런 것들은 계약이 아니니까 해당이 없다라는 거죠. 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거나 또 주택 거래 신고, 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 아, 이럴 때는 거민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국가지였지만 아니 필요 없겠죠. 자, 뭐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제3자 허가동의 승낙으로 여러 가지 허가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이제 토지거래허가죠, 토지거래허가고 하 그다음에 이제 농지취득자격증명 이두 가지를 주로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토지거래허가는 뭐 유상일 때만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유상무상을 불문한다는게좀 특이하죠. 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여기 토지거래허가에서는 이제 예약 때즉 가등기 때도 이제 같이 필요로 한다라고 하지만 농지증은 취득할 때니까 가등기 때는 얘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딱 소유권 이전되기 때만 하나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여기도 토지거래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쭉 나와 있는데 자다 외우시기는 좀 그러니까 간단하게 유수업시에 적어드렸어요. 상속이라든가 또 진정 명의회복, 진정 명의회복, 자 이런 경우에는 농취증도 필요 없고 토지거래 허가도 필요 없다. 아 이런 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 분할이죠? 여기 있는 건 이제 공유물 분할. 자, 공유물 분할일 때. 공유물 분할일 때. 자, 요럴 때 이제 농취증 필요 없다. 라는 건 이제 요 정도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건 좀 암기를 좀해 놓으시라고 따로 정리를 해 드립니다. 됐죠? 네, 넘어갑니다. 자, 뭐, 요건 좀, 좀 뭐, 너무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고. 자, 요거는 이제 출제자들이 좋아하고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소 증명 정보는요, 등기 권리자께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권리자나 꼭 새로 등기 명인이 되는 권리자의 주소도 내야 되고 등록번호도 내야 됩니다. 다만, 자,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같이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 요건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뭐, 도, 그랬으니까, 권리자권 당연히 내고, 의무자 권도 내는 경우가 하나 있더라. 그래서 딱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다 권리자의 주소만 내게 돼 있는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의무자 주소도 같이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은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 의무자의 주소를,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직권 주소 변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전제로서 하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기타 어, 판결이나 경매 또 촉탁 이럴 때는 그래도 권리자 것만 내면 된다 라는 거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자또 넘어가 보시면 대장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제목만 보존등기 라든가 또 소유권 이전등기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변경 등기와 열시등기 이럴 때 대장 등본이 필요하다 이 정도 보시고요 도면이 들어가는 경우는 요 여러 개 건물을 보존등기 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구분 건물 보존등기 하거나 해서 이렇게 건물의 보존등기 두가지 경우입니다 일반 건물 하나면 보존등기 할때 도면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최근에 들어온 규정 중에 이제 대장정보가 들어오면 예외가 되는 게 하나 있긴 한데 아직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자 넘어 가시면 또 그림 도면 내는 경우가 포인트가 부동산 일부를 이제 전세를 빌리겠다 용익이라는 게 빌리는 거죠 네. 지상권 지역권도 빌리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일부 일부 빌릴 때 임차권도 빌리는 거죠 이럴 때도 일부일 때 여기도 일부일 때 일부를 빌릴 테니까 도면이 필요하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번호 증명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번호 증명은 주민등록번호인데 그게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중에 먼저 법인 아니 사단 재단의 시장구소기청장이 번호 부여한다 이건 좀 알아 놓으셔야 되고요 외국인은 외국인 관세회장 그죠 제외국민은 서초구 살다 나갔다 그랬죠? 서초구 관할 등기소 등기가. 이렇게 해서 암결곡 해놓으시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과 매매목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매매계약서, 매매관한 거래계약서 요걸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이 이제 신고가 되잖아요. 그걸 이제 등기부 갑구에다가 거래가액을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라 거. 이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이 두개 이상이 거래가 돼서 매매되거나 또 수인과 수인 사이에 거래라면 목록이란 게 들어간다는 것도 간단히 체크를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